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함께 읍절려볼까요 네, 오늘은 레위기서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 중에서 음.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부분을 네. 한번 좀읍절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레위기 말씀 이 부분 읽을 때마다요 목사님 네. 음. 늘 후루룩 지나가거든요. 아, 그런 점 있죠. 왜냐면 레이디는 일단 빨리 넘겨야 될막 그런 <웃음> 네. 부분처럼 느껴지는데 <웃음> 네. 특히 소금 구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여기 보면 이제 소금을 치라 음.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애물과 어, 뇌물은 참 비슷한데 차이가 많아요. 음. 뇌물은 주는 사람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줌으로써 네. 나한테 반대급부로 먹어봐야 네. 되는 그래서 안오면 음. 그 준게 오히려 나한테 음. 분노나 음흥. 억울함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뇌물을 그렇죠. 받는 사람도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해줘야 될것 같고 네. 이게 음. 받는게 기쁜게 아니라 음흥. 뭔가 또 내가 반대급부로 해야 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 하나님도 <웃음> 기분이 안 좋으시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고생만 하고 결과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목사님 <웃음> 네. 하나님께 헌물을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예물이 <웃음> 되면 안 되니까 말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느낌이 갑자기 응. 확 드네요 근데 이제 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음. 이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음. 기쁜데 네. 그 예물이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네.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오호. 소금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네. 언약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음. 또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음흠.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애물이 되거든요. 근데그예물이다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어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그러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네. 또 예배도 예,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 되고 음. 헌물도 예물이 되고 음. 다 예물이 되는데 어, 그래서 소금을 꼭 치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걸 보고 생각해라 어허. 언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복음 아닌 게 없다 네. 예를 아주 쉽게 들면 하나님이 뭐 어, 이스마일은 심판하시고 음. 이삭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게 아니죠. 네. 데 이스마일도 번성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또 이스마일도 돌보셨고, 네. 눈을 밝게서 해 물도 먹게 하시고 음. 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는 심판하시려고 창조해놓고 기뻐하셨다 그러면 고약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역사적으로 분명히 객관적으로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하시는가 음, 음. 깨닫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스마엘 요소가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아하.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죠 아 이스마엘이 나와 다른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그내 속에 내그 안에. 요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아하. 그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음. 우리에게 가인 요소가 있죠 네. 그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아하. 우리에게 유다 요소가 있죠 네. 그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아하.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는 아 이런 유다 요소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네. 음. 이제 그런 걸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복음이 없는 거죠 네. 음. 근데 복음 아닌 게 없어요 그걸 다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고 네. 나를 사랑하시고 아하. 깨닫게 하시는 음. 사건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다 그걸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면 아하.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걸 통해 음.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된다는 걸 음. 가르쳐주시는구나. 음흠. 내가 불신으로 살때 이런 걸 음. 통해 이제 결과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도우시는구나. 하나하나 예. 하나 복음으로 보는 그러면 삶의 예배가 되고 아하. 어, 모든 게 애, 예물이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 예.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예물에 소금을 음. 치라고 하신 것은 예. 이 예물은 내 모든 삶이라는 거군요. 그러죠. 그 삶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죠. 그렇게 바라보라는 말씀. 네. 맞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 정확히 제가 생각해. 이걸 이해를 하다니요. <웃음>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고요. 아, 목사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웃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아, 네.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리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조어보도록